사랑하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요 최근에 제가 시청자 모임 때 광고 우레가 들어왔던 품목으로 한번 제가 구매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먹어보는 게 있어요 빗고기 맛있어 보니 아 이거 빗고기예요? 네 그 바로 이 보들미트의 뒷고기인데요그 맛을 보고 맛이 있으면 제가 광고로 하려고. 어 그때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같이 먹었는데 굉장히 다들 좀 만족스러워하고 부드럽고 맛있다라는 뭐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음. 자 보들미트 일단 뭐 고기 부위별로 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 보이시는 게 지금 관자살입니다. 관자살은 이렇게 1kg. 1 k g 해 가지고 13,700원.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뒷목살. 예, 1 k g 해 가지고 이만큼 500g, 500g씩 해 가지고 이두 팩으로 해 가지고 오는데요. 15,800원. 예, 이거 15,800원. 뒷목살은 이 돈볼 항정. 이 예, 항정살. 돈볼 항정살 이건 1kg에 12,800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볼살이거든요. 볼살. 이게 또 12,800원. 그리고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이 모든 물로 해가지고 주는 이 뒷고기가 따로 있어요. 이게 만천 팔백 원입니다. 1kg 기준이고요. 만천 팔백 원. 음. 1kg 당이 정도면 가격이 뭐제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사장님께서는 고기는 팔아도 양심 팔지 않겠다라는 어 그런 마음으로 영업을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고 구매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분들 간에 어떤 거 캠핑이나 이런데 뭐 가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세트로 또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있대요. 뭐 뒷고기, 삼겹살, 목살 해가지고 39,800원. 3kg. 3kg 기준에 39,800원. 이렇게 가족들 간에 해가지고 뭐 캠핑 세트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7월달에 또 지금 이벤트도 하고 계시다고 요 여기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관자살, 먼저, 한번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뒷고기는 왜 뒷고기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이제 그, 들은 얘기지만, 예전에 이, 도축하시는 도축업자분들께서 고기를 이제 다 정형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양이 좀 애매해가지고 좀 팔기 뭐한 그 부위가 몇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도축업자분들께서 구워드셨대요. 근데 그게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뒤로 음, 따로 빼가지고, 어, 뒤로 이렇게 좀 따로 빼가지고 구워서 먹고, 그 특수비를 조금씩 이제 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뒷고기라는 이름이 좀 붙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 혹시나 제가 정확하지 않다, 어, 다른 의미가 있다 뒷고기가 하시는 분들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걀 여러분들, 지방이 조금 없어서 그런지 조금 거뭇거뭇하게 살짝 뭐을린게 있는데, 이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선 이거는 약간 이, 돈볼 항정처럼 이렇게 살짝 지방이 있는 부분이랑 같이 좀 구워서 드시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요거만 구우니까 조금 붓네. <웃음>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쌈으로 한번. 제가 이거 진짜 아프리카 TV 할 때부터 이거 먹은 지한 진짜 6년 돼가요. <웃음> 진짜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가지고 이거 싸주신 건데, 아. 고기 생양파.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기 나중에 생양파 한번 싸 드셔보세요. 어. 양파랑 싸 먹으니까 부드럽긴 한데 정확한 맛 표현이 안 돼요. 고기만 따라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살짝 찍어서 아. 지방이 없는 부위라고 전혀 뻑뻑하거나 무슨 뭐 수분기가 없거나 그러지 않아요. 야, 아. 음, 씹는 게좀 여유로워 보이잖아. 우도한테해봐요 저는 고기 채소에 싸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사사. 아. 어. 이게 되게 좀 많이 연해진 닭똥침 느낌도 살짝 나고 닭똥침은 약간 어둑어둑한 식감이 좀 있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진 그러는 닭통침 느낌도 살짝 나고 이 크기나 이결 때문에 그런지 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음. 음. 자 이번엔 돈볼항정 요거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질이 좀 있는데 요거 한번 쭉 구워볼게요. 그러분 이게 지금 방금 전 관자살과는 좀 다른 게, 돈뽀랑정은 고기 그 결이 좀 잘라놓은 이 두께가 일정하고 지방이 좀 있어서 그런지 안 타고 되게 맛있게 좀잘 구워지네요. 음. 방금 전처럼 이제 관자살만 해가지고 따로 구우시지 마시고, 이 돈뽀랑정, 어, 요거랑 해가지고 좀 같이 구우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것 같아요. 음. 이거니까 이렇게. 음. 기가 조금 살짝 섞여있어갖고 아 부드러우면 이거 더럽네 훨씬 아... 요거는 아 부드럽고 약간 살짝 기름지면서 나는 이거 먹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을 거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바로 요잘 익은 김치 이거랑 먹으면 진짜 완전 대박일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오. 쏴, 쏴, 쏴. 아. 아. 여러분들. 입맛은 기호에 따라 다르잖아요 저는 이 비계 느낌을 이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김치랑 먹는데 그리고 살짝 돼지고기 특유의 기름진 느낌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금 같은 것만 찍어가지고 어. 어. 요건 또 양파 싸 확실히 각이다 음. 자 여러분들 이제 뒷목살이랑 볼살이 남았는데 집 안에서 고기 구우니까 지금 연기도 안 빠지고 아 이거 장난 아니에요 하, 좀 덥고 이두 개는 여러분들 아예 좀더 분위기 나게 좀 밖에서 한번 좀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술 마시고 지금 밖에 나간 게 아니고요 어, 내일 제가 저 통영 갈 일이 있거든요 통영 가서 거기서 밖에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펜션 놨습니다 고기 구워 먹으러 여기서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어볼겁니다 돈 받고 광고하는데 제대로 한번 보여 드려야죠 자 이제 뿔살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뿔살야 확실히 근데 여러분들 고기는 집에서 이렇게 굽는 것보다 야이 확실히 숯 이런 데 굽는 게 훨씬 좋네 때깔부터 해가지고 야 기름 떨어지면서 맛도 확실히 다를것 같아요. 아그탄건 옆으로 빼놓고 음. 맛도 확실히 다를것 같아요. 어. 쏴쏴 쏴. 고기는 숙분이야 진짜. 아. 음, 식감 되게 부드러워요. 약간 진짜 오리 고기 씹는 약간 그런 느낌. 와. 시작합니다. 시 빨리! 니다 뒷고기 자체가 거의 머리나 이목 있는 쪽 요쪽까지 해가지고 고기 자체가 전부 대부분 다 부드럽네 되게 와. 쌈장만 살짝 찍어서 그리고 이제 뒷 목살을 한번 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 진짜 이거 살짝 목살처럼 생겼다. 어, 주방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야, 이거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야. 자, 여러분들, 저희 목살 부분. 아, 이게 아까 정확한 이름이 뭐있지 아, 아, 뒷 목살. 뒷목살 이 부분, 네, 이 부분 다 구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난 소주에 샤샤샤. 오. 음. 그, 요거 약간 목살이랑좀 비슷합니다. 느낌에. 이쪽 위에 기방 있고. 근데 살 부분이 좀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 너무 부드럽다, 이 고기가. 자, 여러분들 진짜 여기 보들미트에서 판매하는 이 뒷고기 이거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청자 모임에서 드셨고 만족을 하셨고 이건 정말 제가 좀 자신있게 광고를 할수 있는 그런 품목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맛있습니다. 시켜드셔보셔도 진짜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들미트. 강력 추천합니다. 아, 이그 음식에 대한 궁금, 어,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좀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그 음식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여러분 오늘 또 진짜 맛있게 또잘 먹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들 고맙습니다